메뉴에 관한 연구동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오래 전일 거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서론 1. 서론 2. 국내 연구동향 3. 연구동향 결론 아니 아니 외국의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각각 했고, 결론을 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자, 서론 부분에 메뉴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질과 양적인 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기 발표된 메뉴에 관한 연구를 수익성 분석, 수익성, 그 다음 매가 결정 방식, 판매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그 다음 메뉴 계획, 메뉴 디자인, 그리고 메뉴 평가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그리고 결론은 본문의 요약으로 뭐 결론을 맺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외국의 연구동향으로는 메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을 취급하는 병원, 학교 그리고 군대 등에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뭘 연구를 하려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천명 뭐 모으기도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근데 그건 불특정 다수니까. 이 데이터가 그야말로 그렇게 이렇게 불특정 다, 다수라고 하는 게 이게 샘플 모으기는 쉽지만은 그 괜찮은 데이터를 정말로 모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 다수 집단 자, 이 집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연구하는 데 좋은 하나의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급식 이용하는 데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 군대 이런 쪽에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밖에 뿐입니다 이런 군대 등에서 아이템 선점과 그 다음에 영양가적인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즉, 일정한 규범 내에 아이템을 가지고 비용과 수익성 그리고 뭐 영양가 등을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이루는 메뉴 계획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이룬다. 단체 급식의 영역은 비교적 동질적인 요소가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특정 다수 이 카메아는 참 그, 어? 집단으로 어떤 결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연구의 결과도 실용성이 비교적 높아 꾸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되고 실용화되고 있다 그래요. 미국같이 이런 데는 이게 연구가 될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에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예요 또각 업체마다 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정한 연구 결과는 객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으로만 남겨집니다. 자, 이러한 현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후속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메뉴에 관한 연구는 질과 양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 그 이후에 그렇게 또 많은 연구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얘기예요 메뉴에 관한 연구는 크게, 뭐, 아, 아, 앞쪽에서 얘기했다. 그죠? 수익성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매가 결정에 관한 연구 아이템 위치와 순, 순위 순 그리고 가격 표시 뭐 위치 결정 그 다음 네번째 메뉴 계획과 디자인 규모에 관한 연구 메뉴의 자체 평가 리스트에 관한 연구 자 이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됐다 거기에 아이템의 선호도와 수익성에 관한 연구로 카사바나 앤드 스미스 이게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한번더 메뉴 분석에 대해 가지고 수익성 선호도 분석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체계화된 메뉴 분석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미, 바로, 카사바나 앤드 스미스가 연구를 했는 겁니다. 자, 메뉴 엔지니어링. 저가 이제,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기법보다 더, 뭐, 계량시켰는 걸 저, 저가, 저가 그 분석한 방법, 그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그 방법 얘기할 때 나중에 이걸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때 한번더 보도록 하고요 어, 데이비드 파베직 마찬가지 헤이 후프만 자, 이런 메뉴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전부 메뉴 분석 방법입니다 자, 이런 메뉴 분석 방법 연구됐다 그 다음 맥 매가 판매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는 자, 이런 이런 이런 연구가 있다. 나중에 매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볼 거예요. 자, 매가에 관한 연구 그 다음 아이템의 포지션에 관한 연구 지금 이제 우리가 메뉴 디자인 앞쪽에 받는 시선, 이동, 방향, 그러고 뭐 이런 쪽 얘기입니다. 이 갤럽 연구가, 자, 이런, 이런 연구가 되었다. 그러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메뉴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계속 나옵니다. 마우모드 A 칸 메뉴 모델, 메뉴 계획 모델 언급대 나오고요. 이런 연구들이 연구들이 되었고 국내 연구 동향은 뭐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뿐이잖아. 그렇죠? 메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며 주로 문헌적 연구로 메뉴 관리에 대한 이론의 정리와 사례 연구를 한 수준이다. 그래서 나정기의 매가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재정리한 수준인 메뉴, 매가 결정에 관한 연구, 어, 그 다음 메뉴 엔지니어링 패키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메뉴 아이템 수익성과 선호도에 관한 뭐 기존 연구 등 자, 이런 것들 몇개 연구가 되어 있다 정도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자, 메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의 결과를 메뉴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때 메뉴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얼마나 빈약한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론의 연구와 실용적인 연구가 연결될 수 있을 때그 연구는 실용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실용성이 보장되는 연구는 꾸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메뉴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 빈약하기 때문에 메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양과 질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메뉴에 관한 연구의 동향에 살펴본 바와 같이 메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 메뉴에 관한 연구는 현업을 중심으로 경험에 의한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메뉴 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메뉴 계획과 디자인에 고려되는 변수들에 관한 문헌적이고 단편적인 고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메뉴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선행연구 부재로 외국의 사례를 재조명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메뉴에 관한 연구는 특정한 연구의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고 다음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가 비명하고 그리고 메뉴 자체를 평가하는 주체가 특정한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이 되기 때문에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한 연구의 목적을 위한 실정적 분석을 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의, 수준의, 에, 뭐, 머무는 정도이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메뉴에 관한 앞으로 연구 방향은 어,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 발표된 내용을 실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메뉴에 관한 기 발표된 이론들의 실용성과 신뢰성 여부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1. 메뉴에 관한 이론과 실용성을 실험적으로 뭐, 검증하는 단계. 이, 실제 메뉴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 <웃음> 뭐, 그러니까, 고객을 통하러 메뉴를 평가하는 단계. 자 이런 단계에 실제로 이론을 실제 적용되는지 이와 같은 연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모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집단이 그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 그런 모집단을 가졌는 쪽에서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논문 한편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도 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가 됐고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게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 논문을 좀 읽어보라 그러는 얘기입니다.